그러니까 내가 실제인걸로 착각하니까, 내 괴로움도 실제라고 오해하는 겁니다, 실제 괴로운게 아닌데, 내가 이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괴로움에 불과한 것일 뿐인데 자식이 대학교 어느정도 어느 정도를 가야되고, 취직은 어느정도로 해야되고, 신랑감, 신부감은 어느정도를 데리고 와야된다라고, 또내 남편은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야된다라고, 어느정도 연봉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괴로운 것일 뿐인데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 줄 모르고 나를 실체화 시키는 겁니다.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. 우리 집안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.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것보다 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한단 말이죠. 사실 우리 인생에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언제나 매 순간순간에 삶만 있을 뿐입니다.